택시 제주는 정말 볼 곳이 많아요 한 달을 봐도 모자라더라고요 가본 것 중에 골라봤어요 1위 금능부터 협제까지 이곳은 정말 몇 번을 가도예뻤어요키높은 야사수와 이쁜 바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어요 2위는 두 번이나 갔던 가파도 특히 봄에 이쁜 곳이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이래요 정말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합니다 가파도에 가면 짜장 짬뽕은 필수 봄엔 푸른 청보리를 맘껏 볼수 있어요 3위는 송악산 여기도 두번이나갔어요 전체를 돌아보면 정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에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전 다시 가도 또 가보고 싶어요. 4위는 비양도 비양로에 가면 군대는 꼭 가봐야 돼요 한눈에 제주 서부를 구경할 수 있어요 구석구석 풍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엔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배는 자주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약해요 4위는 신창풍차 해변도로 여긴 진짜 몇 번이고 갔던 곳이에요. 바다를 가르면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요. 낮에 봐도 멋있지만 저녁에도 정말 멋있어요. 꼭 한번 노을 질때 들러보세요. 6. 당머르 해안 여긴 오동목으로 갔다가 들렸는데 정말 사진찍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저녁 해방 가봤는데 낮에도 이쁘대요. 경치 감상하면서 슬슬 산책하기 좋아요. 멀지 않은 곳에 말농장도 볼수 있어요. 정읍 돌고래맛 우영우에 나왔던 곳이에요. 저도 엄청 돌고래 기다렸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처 한우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기도 좋아요. 저녁엔 노을도 이뻐요. 8의 소천지. 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검색해 보고 갔는데, 탁 트인 풍경이 시원했어요. 근처 카롤테 구경도 재밌어요. 9위는 작은 제주 놀이매공원. 여긴 데이트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조를 축소해 놓은 듯한 볼거리가 다양해요 천천히 시간 보내기 좋아요 내차 가지고 배 타고 가서 요집에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보고 먹고 또먹고 실컷 먹고 놀고 먹고 먹고 먹은 총 비용은